<웃음> 안녕하세요 캠커입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변수에 대해서 이제 복습 차원에서 이번에는 어, DN, DND로 한번 변경해서 어,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어, 저번 영상에서 했던 거를 다시 만들어 봤는데요 변수 명의를 선언한 다음에 데이터 값을 어 입력하는 중인데 일단 요거는 실수 형태일까라고 보면 되시고 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정수 다음에 w o o p constant라는 뜻은 이제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GML 같은 경우는 이제 Array 변수에 대한 굉장히 이동적이라고 강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어, 집어넣을 수가, 대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String. String 형태의 변수. 우리 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제 변수값들이 변수값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정수, 실수의 형태 어, 숫자의 데이터값 요거는 이제 변수의 명, 그 명의를 선언한 다음에 10이라는 값을 대입한다 라는 뜻입니다 같다는 뜻은 아니고 대입을 한다 이게 다 이제. 다 언어에서는 다 대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끼리 대입, 대입, 그러니까 대입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new 어, number 하고, my 어, number plus my number 2.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변수를 지정한 거에 선언한 것에 두 개의 지정어를 어, 새로운 변수를 선언한 것에 어, 대입이, 대입이 가능합니다. 네, 같은 인티저 그러니까 변수 값끼리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길이 길이 넣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스트링 형태고요. 그리 이제 b 리 o l e a n Array Array에서도 Integer하고 b 값하고 String 값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how Message Show Message 확인차 위에서 한번 실행해 볼까 합니다. 음. 음. y number? number. 일단, object, 네, 집어넣고요. 다시 한번 집어넣을게요. 데이터 테이프,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F5 실행.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30.50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여기 어, n e w 을 집어넣어볼까 넣어볼게요 n e 실행 네, 계산이 됐죠? 60.5가 나왔습니다 일단 밑에 있는 거를 저번에 이제 스트링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나올 것인지 string my name is 칸 띄워주고 uh, first 하고 my l a s t n a m e Save 해주고 F5 두개의 두 창이 두 뜨는게 맞습니다 첫번째 ShowMessage MyNumber03하고 더하기 n 넘버. n u m b 값이 이제 나왔고요 두번째 String값 MyNameIs 더하기 한칸 띄우고 이제 네, FirstName과 Last 그니까 FirstName하고 l a s t n a m e 더한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되나? 일렁도 되나? 일렁 1번을 한번 불러 볼게요 이렇게 하면 1번이 나온게 나온 맞습니다 첫번째, my number 두번째, 이름 그리고 마지막, 이놈을 가지고 숫자 1번이 맞습니다 네, 쇼 메시지가 이제 어, 게임 엔진 자체에 있는 함수라고 함수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함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어, 스크립트로 한번 커스텀 함수도 한번 만들어봤고요. 일단 요거를 어, DND로 <웃음>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드래곤로 비주얼 비주얼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짠. 세 개죠. 샌라이브, 뭐, 다 하진 않고. 그리고 능력. 값을 넣어야 겠죠 10 20 점으로 할게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눌렴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는지 show, show debug message. debug message가 new n a m 의 변수를 불 호출하는 거죠. 그다음에 study o o m 에서 이거를 지우시고 이제. DND 데이터 테이블 여기다가 신에다가 옮기겠습니다. 그다음에 F8 더한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어, 안 나오나? 일단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응, 음 안나오네 그냥 옆에서 실시간 한번 볼게요 라이브 프리뷰 음? 콘솔 창이 안 뜨네요 일단은 가라 방식으로 해봤는데요 일단 이거를 D&D로 해주고 그에다가 D&D 옮긴 다음에 일단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show 메시지 함 수를 테스트 안에 argument 1 집어넣어서 여기다 테스트를 여기다 이제 불러있게 하고 이턴값을 테스트로 만든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를 불려주는 거를 띄우고 argument를 워낙 알고 싶어하는 값을, 출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오네요. 예, 똑같이 나오고. 일단 되는 거 확인됐고, 이게 없나? 별로? 음. 다음에, 다른, 그것도 만들어야 겠죠? 음. 다시 칼을 띄우고 보기 좋게 스트링 타입으로 음. First name Last name 불리언 형태의 변수 선언을 두개니까 1번 하고 거을 넣고 여기는 이렇게 true는 1번 f a l s e 는 0번 이렇게 해도 될것같아 다음에 일단은 계속 안돼 r a n r 것이 나오죠. 이놈도 되나? 이놈, 이놈.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놈이 뭔지. 여러분. 좀더알아봐야겠네 <웃음> 네, 구글링 해보니까 어 간단하네요. 찾아보니까 어이.. 이게 음, 다시 my array, 나 my array를 복사한다. m u l t 어레이를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넘도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특히 이 넘에 대해서 DND가 없네요.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놈의 패스, 이거를 패스 하겠습니다. 어떤 변수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나요? 하나짜리 있 음. 어? 이거 막아 메시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낫겠네요 지우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네요 일단 위에서 했던거 유남 you know. 이다놓고그면 이렇게 나오죠 쇼메세지 유남 없는거는 이렇게 하네요 네. 계속 해서 복사. 복사. 이놈을 했습니다. 네. 개고코인개인 맞나요? 어, 네, 맞네요. 다음에 네. 물도 한번 주면 되겠죠? 예, 네, 나네 이미있 n e 총 4개가 나와야됩니다. 음, 일단은 1번, 유녀 맞죠? 마이넘버 1번, 10 더하기 20.5가 30.5 그 음. 다음에 이태꺼 마이네임 스 캔코리킬 맞죠? 네, 이태꺼는 어, 연산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는, 똑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같아요 true와 false는 같다 false죠 거짓이죠 그래서 0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이거는 마지막 거는 에러 가뜨네요 이거는 좀 한번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